애플망고 왔어요 아빠 보고싶어서 왔어요 해야지 옳지 한타한 Mango, Apple Mango, 우리 p l e 아빠네 어이 a 인사했어 아빠 n g o 왔어요 늦게와서 미안해요 늦게와서 죄송해요 해야지 옳지 아빠 a n g o a p 아, 아이고 우리 자몽이, 자몽이 새끼들, 자몽이 새끼들, 우리 자몽이 새끼들 예쁘망거, 우리 자몽이 새끼들 왔네. 아이고 기특해, 우리 자몽이가 기특해. 우리 한타 자몽이 기특해, 이렇게 이쁜 아가들을 낳아서, 우리 한타 자몽이 너무 기특해. 아이 우리 한타 자몽이 기특해, 이렇게 이쁜 아가들을 낳아서 기특해. 자몽이랑 한타랑 낳았어. <웃음> 자몽이랑 한타랑났어 헤헤 기특해요. 우리 한타 칭찬해. 우리 한타 잘했어. 예쁜 망고도 낳고 잘했어. 블루케. 아이고 우리 한타 기특해. 자몽이 가도 씩씩하게 기특해. 음 우리 한타 최고야.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예뻐. 아이고 최고야. 아이고 자몽이랑 이렇게 예쁜 아가들을 낳았어. 잘하고고 아이고 기특해. 아이고 우리 한타 이뻐 아이 우리 한타 기특해 아이고 이쁜 아가들또 놓고 기특해요 자몽이 가도 씩씩하게 아가들 잘 키우고 기특해 아이고 우리 한타 최고야 아쁘고이망고봐 이렇게 사이가 좋아 이쁜망고는응 봐봐 한타야 너희 새끼들 봐라 이 사이가 좋다 아이 우리 한타가 착하고 이쁘니까 그래 이쁜망고도 사이 좋게 한타랑 자몽이랑 사이 좋아서 그래? 그치? 아이고 쓰다 쓰닥 최고야. 안타! 최고야? 응. 음.